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현재 비밀의 여자는 정겨울의 복수 시작으로 주애라가 계속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청자분들은 그동안의 힘들었던 고구마 전개에서 벗어나 시원한 사이다를 기대하며 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100부작이 넘는데 이제 25억까지밖에 안 나온 시점에서 과연 이대로 계속 주애라가 당하는 장면만 나올까요? 아니죠. 주애라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악당이 아닙니다. 이 작품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신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였던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여기서 현재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애라의 위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태양이 과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장미를 찾다가 25화에서 주애라를 만났죠. 주애라는 그토록 본인이 숨기려고 애썼던 과거 술집 여자의 시절을 서태양에 의해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건 작품의 메인스토리에 연결될 테고 최종적으로 주에라의 모든 범행을 밝히는데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주에라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고요 하지만 작품의 4분의 1만 나온 상태이기에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주에라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할 테고 서태양과 정겨울과 정영준이 열심히 파헤치는 메인스토리이기에 당장의 해결은 조금 힘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언젠간 밝혀지겠지요. 다음으로 현재 주에라의 위기 두 번째입니다. 정겨울이 계획한 주에라 학력 기조 사건입니다. 정겨울은 주에라가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전국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 주에라를 부추겨서 방송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의 기획팀장이자 해외 병문대 출신으로서 전국민들 앞에서 무난하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방송에서 주에라의 모습은 능력있고 똑똑한 엘리트의 껍데기를 잘 쓰고 있는 겉으로는 보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정겨울은 주에라의 그런 가식의 가면을 벗겨서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한 실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프로젝트를 계획한 것이었죠. 정겨울은 1차적으로 주에라를 방송에 내보냈고 이제 오늘 방영될 26화에서 2차를 실행합니다. 정겨울은 익명으로 방송국에 주애라가 해외 병문대를 나오지 않았다 고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sns에도 주애라의 거짓 학력 위조 의혹을 퍼뜨리죠.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주애라의 학력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하며 여론은 들끓습니다. 이에 방송국은 주애라에게 해외 병문대 졸업장을 요청합니다. 다급해진 주애라는 졸업장을 위조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쉽게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다 정겨울이 예상한 것이었고 정겨울은 3차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진짜 졸업장을 제시해서 주에라의 가짜 졸업장의 거짓을 밝히고 망신을 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예상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에라의 방송을 제작했던 pd가 사망한 것이었죠. 사건의 내막은 주에라가 가짜 졸업장을 방송 pd한테 보내줬는데 방송 pd는 주에라가 나왔다는 대학교를 진짜 졸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에라의 졸업장이 가짜임을 바로 알아채었죠 방송 PD는 주에라에게 입막음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주에라는 처음에는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가 앞으로도 계속 꼬투리를 잡혀서 괴롭게 사느니 한 번에 끝내서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방송 PD를 살해합니다. 정겨울은 PD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합니다. PD의 사망은 두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첫번째는 당연히 정겨울입니다. 정겨울은 현재 주애라가 본인의 계획대로 휘둘리고 있음에 안도하며 방심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시 주애라는주애라였죠 정겨울은 다시 각성하고 마음을 다 잡습니다. 상대는 최악의 악당임을 상기시킨 것이죠. 어설프게 주애라를 상대했다가는 본인도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겨울은 복수를 행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pd의 사망에 영향을 받은 또한 사람은 남유진입니다. 남유진은 주에라가 나갔던 방송 pd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범인으로 주에라를 의심하게 되었죠. 가뜩이나 남유진의 곁에는 새로운 미녀 오세린이 등장했습니다. 바람둥이 남유진은 능력있고 아름다운 오세린에게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런 와중에 주애라의 주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기에 남유진은 주애라를 두려워하고 점점 거리를 두며 오세린에게 다가갑니다. 결국 남유진은 이렇게 주애라를 멀리함에 있어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고 정겨울이 더욱 쉽게 복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애라의 한명 위조 방송이 앞으로의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예상이 가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태양과 정겨울이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로 복수를 진행하고 주에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악행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